Remember the time of your draft? Uh, oh, like when it actually happened? I remember. so It was 2010, so long ago. I think I was just checking the uh, checking the up, updated like internet screen because it wasn't the first couple rounds. So I think I, I just kept checking the updated the screen. But I, I was with my family and we were waiting, so. Yeah, it, it, it, it was a cool time. Yeah, well, no thing, I was feeling good without any other s u f f I was in the drafts. If you don't hurt me, I'd be happy t 좋 be h e 너 e i 래돼가지 e n so l o n 는 so I can't remember. All, I was at the club at t e gym, room, all together. I was f e e i n o e s h o t h o r n t o e 그때 모르는 데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너무 쑥스러웠어요 빡빡이여가지고 너무 쑥스러워서 저희, 저희 고개, 고개도 못 들고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한달 동안 말 한마디도 안한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 그때 시합 던지고 있었어요 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었어요 아저 드래프트 <웃음> 그 드래프트장에서 아버지랑 같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애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어 사관님 말만 잘 들으면 3년 내내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라운드에 지명받아서 되게 얼떨떨한 기분이 컸고 신인들은 몸을 열심히 만들어서 오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는 그라운드에서 오늘 인사를 한것 같은데 참 설레고 긴장도 많이 됐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 열심히 몸 만들어서 내년에 바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요? 제가 잡혔다고요? 네. 아 그냥 큰 소리로 저렇게 나도 그때는 저렇게 크게 막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추억이 돌아서 벌써 4년이 지난 것 같은데 좀 네. 시간 빠르다 느끼면서 밝게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때 운 좋게 추천받아고 지명 딱 받았을 때 진짜 긴장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뭐 보여주려고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됐습니다 저희 때는 저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이 좋죠 저희는 드래프트를 인터넷으로 봤어요 직접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좀 빨리 지명이 돼서 그런 건 없었는데 어, 보통 네이버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봤죠 예, 새로 고침. 네 새로고침? 네 새로고침 그렇게 지고 그 같은 유니폼을 이제 입고 뛰는데 어 끝이 아닌 예, 시작이기 때문에 와서 좋은 모습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저는 고등학 교때 지명이 안 돼있어서 었 그냥 뭐 얼떨떨 했죠 정말 뭐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얼떨떨 했어요 그 부상 없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드래프트? 2008년입니다. 응. 납니다. 그때 호텔에서 그거 있었어요 입단식 따로. 저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중계도 없었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몇번 나오는데 이름만 딱딱 그냥 뜨는 거. 새로고침. 기분 되게 좋았죠. 일단 뭐 부모님 되게 기뻐하셨고. 해 나의 드래프트를 회상하면 2004년. 애들다 2003년생이던데. 큰일 <웃음> 났다. <웃음> 났네 애들이 그때는 포항에서 야구장이 새로 생겨 가지고 지금 포항 야구장이 저 고등학교 때 그때 막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야구장에서 이제 모자에 돌을 줍고 있었죠 돌을 줍다가 지명 받았어요 지명 됐어요 때는막 이렇게 tv 프로그램 하는 그런게 없었고 그냥 인터넷으로 막 그때그때만 나왔었거든요 돌을 줍다가 지명이 됐고 기분 좋았죠 기분 좋았고 조언 한마디 아야너야 너, 야. 너... 아야야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에이, 야구하고 지금 유학까지 하고 조언한 마디 얘들아 파이팅 어? 아이, 손이 없네 아빠 미안해 하이 어. 안아줘? 너 그냥 차라리 다 내려와 자아이고 기침해 이제 풀로 왔으니까 어,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잊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빨리 유니폼 벗는 수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해줘야 돼도 화이팅! 가자! 출발! 가자! 가자! 너희들 가자! 가자! 어.. 그때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보고 있었어요 기분은 저 되게 쫄리하면서 봤는데 경산 생활은 그냥 뭐 조언할 게 없어요 그냥 마음에 준비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침에 산책 잘 하기? 그거만 누가 제일 못하는 거? <웃음> 그거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저한테 뭐 하고 있었는지 저때는 저 시합 중이었고요 시합 도중에 기분 들었는데 되게 좋았고 조언은 진심을 얘기해드 되나요? 쉽지 않다 그 저는 저, 목욕탕에서 보고 있다가 안될것 같아서 아, 지명 전에 저는 사우나 하고 있었는데 갔다 와서 됐다 해가지고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더라고 조언은 숙소 생활만 잘 지키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아까 말했던 산책이나 그몇 시까지 귀가해야 되는 거 그거만 안 어기면 돈 나갈 데 없어요. 네 너무 좋아서 좀 날뛰었던 것 같고 뭔가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다시 더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해냈다 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어 축하드립니다 이야... 몇년 전이냐? 기억도 안 나네 뭘 뭐해 뭐 그냥 있었지? 지명 결과? 핸드폰 없었나? 있었지? 내가 뭐 50살인가? 나이 젊어 문자로 문자로 문자로 어, 받았고 그때 이제 시, 이제 대회 다 끝나고 그래도 지명돼서 너무 좋았고 우리 신인 선수들 이제 프로 지명된 만큼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어... 프로에 와서 이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올해는 어 2006년에... 2006년에... 네. 아 7월 2일 날에... 이렇게. 처음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미니카 아, 도미니카에서 2개월 동안 뛰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2006년 7월 2일에 스와레즈랑 같이 프레이에이전트로 계약을 했고요 저는 양키스, 아니, 양키스에서 아니면 양키스 사인했고 2007년도에 첫 경기로 나왔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최고의 시즌이었어요 간다 나이스 프리칭 나이스 트루플레이 안타한아 기억나죠 너무 기억나죠 저는 사실 어, 지명이 안된줄 알고요 네,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한 시간 정도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고종욱 선수가 드래프트 현장에 있었어가지고요 전화했었는데 제가 욕했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지나고 그때 확인하게 돼서 그때 다시 제가 주홍이한테 사과 전화 했었어요 주원이요? 뭐 아마 다들 아까 뭐 좋은 포부 가지고 있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할 거 같아요 파이팅! 저 18년도인가? 그때 너무 생각보다 빨리 뽑혀가지고 얼떨떨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기분이 날아갈 거 같았어요 네 그때 저 운동하고 있었는데 저는 뽑힐 줄 몰라가지고요. 되게 뽑히고 나서 그랬던 경험이 있네감 발표할 때요? 드래프트? 그냥 그딱 발표 난거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때 미용실이었거든요.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있는데 그때 막 핸드폰 계속 울려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있었는데 제가 선배예요? 진짜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시인들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저 원래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그때 그 청소년 대표팀 네, 거기 있어가지고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완전 애기던데아 봤을 때, 어, 내가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늙었어요, 저 지금.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냥 신인 때또 생각이 나더라고 그 했을 때 어, 저는, 저는 저그 전국대회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날짜를 잘못 알고 있어 가지고 저 때는 그 tv 중계 없어 가지고 8월 17일이었는데 8월 18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문자로 문자로 가았어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진짜 뭐꾸이꾸이 하나 없이 버스에서 자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뭐 폐기 있게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상처받을 많으니까.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커가야죠. 뭐.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지금 꿈 같은 시간은 딱 일주일만 보내고 이제 현실적으로 빨리 돌아와야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똥이 된지인지 잘 모를 거예요.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